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요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총회가 나고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 뭐 조합은 동호수추첨들이 있고 이런 순서로 흘러가죠 근데 그 중에 조합 설립을 이제 할점점 되면 어, 각 시공사들이 그 구역에 수주권을 따기 위해서 시공수주권을 따려고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쯤 되면 조합원들도 아 내가 과연 이 조합의 주인이었구나 하는 그런 또 실감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죠. 어, 그는데 어, 대형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경쟁을 할 경우에는 어, 목숨을 걸고 하다가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냥 다 가져가니 나누어서 리스크 없이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큰소시엄 어 방식을 제안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수주 방식이 큰소시엄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과 각각 시공사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어느 게 나은지 그걸 잘 알고 계시하지만이 조합은 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컨소시엄 방식 이거는 시공사가 한마디로 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뭉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단독 시공일 거고 그죠. 이럴 때원 플러스 1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부산은 2006년에서 2008년 어, 이때쯤에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이랬던 구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2008년도가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었죠. 어, 요 이후에 사실 PF대출들이 일어나지 가 않아서 그때부터 계속 사업이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2012년 지나서 2015, 2016년 이때쯤에 그 이제 조합은 평영도 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진도가 나간 그런 재개발 대단지 구역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앞에는 그건소시엄들이 들어와 있는 뭐 대형 삼사들도 예를 들어 뭐 자이, SK, 포스코 이런 식으로 양전자이가 요렇게건소시험이에요그 다음에 부곡 이구역도 원래는 자이, SK, 포스코 요렇게삼사건소시험이었다가요게그 다음에 자이 단독으로 부곡은 바뀌고 어, 양전자인는 이대로 3사 이름을 다 넣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도 어, 대림이편안, 한그다음 뭐 현대아이파크, 레미안 이런 식으로 3사가 연합을 해서 하면서 시공사가 세개 이름을 다 우리 건 아무도 못 뺀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레이카운티라는 다른 브랜드를 정해서 들어가 있고요 대연 3구역도 대연 DIL, I, 아이파크고요 L, 롯데, 약자 DIL, 대연 DIL 이런 브랜드로 이 개사가 건소시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소시엄으로 들어갔던 이런 곳들은 대부분 2008년 그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왜 그때는 이런 컨소시엄으로 했냐?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시공사 차원에서의 장점이 컨소시엄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외환이기때뭐 자금 조달은 잘 될지 분양은 완판이 될지 건축자재비는 뭐 원하는 금액으로 다 받아질 수는 있을지 그 당시에는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어, 리스크를 분산 분양의 리스크에 대한 거 아까처럼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요 장점이라고 하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푸공 이구역 같은 경우에는, 삼사 컨소시엄을 조합의 이제 그 시공사 해지 종회를 해서 해지를 해버리고, 단일, 단독 브랜드를 들어와라 이럴 때, 원래 들어가 있던 자이, 그 다음에 포스코, 이두 개의 그 대형 시공사가 정말로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올인을 하는 거죠. 원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일정 지분만큼은 편안하게 하는 구역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다 내어주고 손 털고 나가야 될 이제 입장이 있잖아요. 수주 경쟁에서 지게 되면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수주 전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한테 가장 유리한 어떤 그런 어 제안서를 제시를 하겠죠. 금융조건이나 뭐 어떤 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은 최고급으로 각사가 왜냐? 선택이 되어야 되니까. 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겠습니까? 단독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유리하겠죠. 최대한 경쟁을 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을 것이고 경쟁을 안 하고 싶을 것이고 그냥 경쟁 없이 편안하게 가져가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그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걸 다 들어주지 않고 시공사의 이익을 적당히 지키는 선에서 그냥 제안서를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소시험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단독으로 들어오라는게맞죠 단독시공 그러면 입찰할 때큰소시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가 들어온 업체 A B는 예를 들어 단독이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조합에서 만약에 큰소시업요 업체에서 조합에 심하게 또 로비를 해서 이쪽을 밀어달라 한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느냐 하면 OS 요원을 풉니다. OS 요원을 풀어서 서면결의라는걸 받게 되죠. 서면결의를 받으면서 조합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결정을 해버리는 게 일수예요. 그러면 정말로 조합의 자격을 지키고 싶은 조합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공 입찰을 할때 아예 공동으로 이렇게 그 도급을 받는 거는 공동 도급 불가. 아예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제한 자격에 입찰 공고를 낼 때,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때 공동 도급 불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입찰 제한 공고를 아예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각자 다 단독으로밖에 못 들어오겠죠. 어, 소장님 그럼 공동으로 해놓으면 안 됩니까? 뭐 편하게 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공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되고 나면 당연히 AS를 받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잘안 됩니다. 솔직히. 니밀락, 내밀락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애사리께 뭔가를 제한 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조합원 입장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찰할때요거를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최선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각자가 아까처럼 사활을 걸고 수주를 받으려고 하면 제한서를 정말 최선을다해가 멋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게를 경쟁을 유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 원래 원조합원분들 예를 들어 대의원회의가 있겠죠 여기서 안건을 상정을 하고 그 다음 뭐 이사회나 이런 걸 거쳐서 어, 안건을 내고 그래서 최종 총회에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하겠죠 총회에서 물론 그 요구조건에 동의표가 나와야 됩니다 출석도 뭐 요구하는 만큼이 되어야 되고 근데 총회 안건이 일단 상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서는 OS 요원을 풀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이 대의원에 해서 안건 상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대의원 분들은 주로 그 구역 안에 1.6권을 갖춰야 또 대의원이 되잖아요. 뭐 얼마 이상 거주라든지, 얼마 이상 보유라든지 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곳은 이런 걸잘 압니다. 근소시험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얼마나 조합원한테 어, 제안서가 어, 기대에 못 미치는 제안서가 올라오면 시공사가 성의 없이 하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아까처럼 어, 공동도급 불가 아예 이런 걸로 해서 제안서를 내게 해야 되잖아요 제안서를 공동도급으로 내릴 수만 있도록 대연해서 통과만 해놨다 하면 이거는 그소심으로갈 수도 있습니다 왜원조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그게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내 있던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 하나를 받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나아가 열심히 설명하면 다 맞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잔승에 동의 찍어놔놓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일단 동의하시죠 이러면 도장부터 찍어놓습니다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근소시험이 뭐예요? 그 용어조차도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의식이 깨어있는 조합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큰소시험은 아예 제안서 자체에도 못 넣게 공동도급 불가 이렇게 를 제시를 해가지고 넣는 게 답입니다. 단독시공 시공사 1, 2, 3번의 시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가장 유리한 걸 제안을 하겠죠. 나중에 애서도 혼자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남들한테 내밀락 내밀락 못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 부산에도 큰 소시엄으로 진행되던 곳들 여러 곳들이 그냥 다 시공사 해지가 되고 아예 일군 브랜드로 그냥 각자 경쟁을 붙여서 그 조감도라든지 평면도를 너무너무 근사하게 어, 탈바꿈한 구역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 부산의 어중중한 브랜드도 어, 다 그냥 해지 다 시키고 완전히 초일군 브랜드 그런데 단독 시공으로 바꾸는 이런 게 조합원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선소시험과 단독시공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낫다고 해? 당연히 단독시공입니다. 선소시험은 왜 하시면 힘들다고 해? 책임을 내밀락 내밀라 시공사 입장에서는 경쟁 안 하고 말랑말랑하게 그냥 수주해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뭐 좋은 제안서를 뭐 굳이 대시할 필요도 없잖아요.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가져갔는데.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경쟁을 붙이는 게 유리하고 유리한 조감도나 평면도나 뭐 금융조건이나 제안서를 가져오게 해야 하고 어, 그리고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어, AS를 맡길 때도 단독시공이 훨씬 유리하고 어, 그런 걸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예 시공사 입찰 때 못하게 하지만이 원주민들로 대부분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컨소시엄 방식이 안건에 상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 부산에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될 구역에 있는 곳들이 있죠. 반드시 참고하셔서 단독 시공으로 하시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서 오늘은 또그 내용을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